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죠. 아, 사실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면 뭐 다들 이렇게 뭐 튜토리얼 따라하기, 클릭 클릭, 뭐 이쁜 뭐거 만들기 이런 것들이 아무도 래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말들을 이제 좀안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파운데이션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리면은 e n 엔드 오브 데이 결국에는 다른 산으로 가서 대화가 안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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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끼리 이야기 좀더 편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컴퓨테이션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뭐가 있냐면은 어떤 간단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혀 간단하지 않은 부분. 아 이거 가면 될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그러니까 흔히 원 라인 오브 매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줄의 코딩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것들인데 어, 가이드라는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컴퓨테이션 디자인 어프로치, 컴퓨테이션 어프로치할때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올바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힘든 게 올바른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질문 던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힘들고. 여러분들 리서치 그스션 하이퍼터시스 잡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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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들어져야 되죠. 인풋이 모자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대답을 잘 많이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띵킹로세스가 달라요. 저도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건데 띵킹로세스가 완전 히 다르다. 정확하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파킹 낫을 옵티마이즈하려고 한다면 이 도시 컨텍스트가 어떻고 입구는 여기고 사이즈는 이렇고 법규적인 측면 이이렇기 때문에 딱 우리가 조진 건 이거야. 여기 안에서 우리가 맥시마이즈할 건 이거다. 끝. 이렇게 어떤 그 문제를 컨셉사이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훈련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인풋아웃풋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는 뭐냐? 그 안에 인스트럭션을 짜는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머신러닝도 그렇고 일반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사실 일반 이런 코딩하는 프로그래밍은 흔히 이제 코딩 1.0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테슬라의 AI를 담당하고 계신 그분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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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방법론 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프라블럼들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어, 어떤 그 정신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때때로 전체가 부분으로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분에서 전체로 와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다반사 발생이 돼요. 그리고 되게 제네릭한 거에서 컴플렉스 그 다음에 컴플렉스에서 심플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에서 되게 그 어떤 스펙스펙한 디테일한 어떤 형태로 또 디테일에서 일반화로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저도 계속 프로그램을 짜고 코딩을 하고 알고리즘 짤때 하다 이거를 계속 상기해요 제가 왜냐면 이거 하다 보면 까먹거든요 하다 보면 계속 이맵이 이 프레임으로 다짠다면 한번 봐요 아 그러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같아 다시 리팩토링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한테는 계속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만 제가 포인트 하면 지적을 하면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이걸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되게 스피크한 걸 먼저 하세요. 되게 파티큘러한 옵션을 만드세요. 되게 특정화된 이거는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흔히 얘기하는 엣지 케이스, 코너 케이스 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일반화 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고민해야 될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툴도 어떤 환경에서 딱 이거 되는 거 만들기 쉬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요. 근데 이것들을 되게 일반화시켜가지고, 어, 떤 툴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엣지 케이스, 코너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어떤 그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퀄리티 컨트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따라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때 어떤 전략이 있죠. 뭔가를 선언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양조,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서브캐다보리를 양립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결국 크게 디터미스틱한 거랑 서카스틱한 거랑 나눠진 거죠. 디터미스틱한 거는 이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랜덤리스가 인보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무작위의 어떤 개념이 연관이 안 되는 게 흔히 이제 디터미스틱한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서카스틱한 방법은 확률적인 방법이죠. 랜덤리스라는 건 결국에는 확률로 표현하거든요. 제가 랜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사실. 학생들 크리틱할 때 가장 제가 되게 뒤에 딱 들었을 때 거부반응이 나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랜덤하게 했다그래요 그럼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왜냐면 그런 단어가 컴퓨터이 디자인에 가치를 많이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 랜덤이라고 보면 저는 랜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랜덤 확률이에요. 확률. 여러분들이 어떤 랜덤을 돌리더라도 일단은 노말라지된값이 나오거든요. 0부터 1. 0부터 1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랜덤 값을 가져와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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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b a b i 를딱 던지는 거죠. 랜덤을 딱 던졌을 때 랜덤 값이 0.2 이 하다. 그냥 e x e 션아더와이 n 하지 않는 거죠. 요런 식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랜덤을 쓸 때는 항상 확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 어, 어떤 중요하다. 공격도 좀덜 당하고. 그리고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어, 저도 그, 사실 컴퓨터가 랜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랜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사실 랜덤이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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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두 전략이 있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프라이머리 전략이 있고 세컨 전략이 있으면 뭐 맥센스 하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내가 디터미스틱하게 갈 거냐? 서카스틱하게 갈 거냐? 중요한 거예요. 네. 네트워크 어나시스는 굉장히 디터미스틱한 거예요, 사실. 은 네트워크 어나시스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내 가서 가자료 재보잖아요. 내가 해보고, 너가 해보고, 우리가 해봐도 결과다 똑같이 나와요. 디터미스틱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서카스틱한 방법으로 인업브 시킬 거냐. 저희는 이제 웨이시라는 개념을 갖고 왔고, 이 웨이트도 또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보면은 디자인 그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컨벌지 시킬 거냐, 다이버지 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또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컨벌지 시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우리가 이런 걸 만들 거야. 그래서 이런, 이런 확률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디자이너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스텝을 만원놔 돼. 땜처럼 딱! 딱그 각각의 땜에서는 점점점 넬로우다니 하는 거에 마치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만났을 때 미딩마다 그게 있잖아요. 처음 미딩 했을 때뭐 사이트나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게 프로포즈에 넘어가면 그 뒤는 웬만면잘 안가잖아요. 뭐, 파이널 뭐, 도큐멘트 진려고 왔는데 갑자기 기둥을 흔들어버려요. 이런 일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컨벌지 시키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계할 때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어떤 프라이블론들을 하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컨벌지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계속 렐로우 다운, 렐로 다운 해서. 물론 그 중간에서 약간 분기를 나눠서 다시 또렐로 다운하는 전략이 펼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컨벌지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건 특별히 옵티마이저는더 많이 발현이 돼요. 가령 내가 어떤 그 건물도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 근데 우리가 쓰려면머티리얼이 이거예요 그리고 머티리얼 시트 사이즈가 이만해 그러면 과연 어떤 크기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현장에서 조립하기 편할까 이런 거 명백한 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스텝을 나가서 옵티마이즈에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그냐 그러니까 다이버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국 프로브램들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파고랑그 이세돌 그 구단 기사님이랑 바둑을 들때 우리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뭐가촥 나오고 또확 퍼지잖아요. 또뭐한캐나 나오는데 확 퍼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이버지않아 어프로치거든요. 뭔가를 계산해서 한가의 확률을 딱 잡은다면 그 확률에서 발전될 수 있는 나머지 것들 또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가장 그 좋은 걸 잡아가지고 또 거기를 돌려서 또확 펼치고 이런 식으로 다이버지 시킨다.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페라멘터 스터디를 많이 하죠. 어떤 메시들이 있고 페라멘터가 있을 때 이제 각각 페라멘터가 어떻게 적용했을 때 이런 디자인 형태, 저런 디자인 형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드림캐처라고제 버클리 있을 때 우리 얼른 나인 이분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피어 나인의 오토데스크 리서치 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서 막 페드케이션 랩도 쓰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개발했던 저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아콜로10달착륙이아콜로 13호인가요? 할때안테나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먹는 안테나가 다 예. 다 이제 각자 점 좋고 각자 점을다 계산해서 옵션을 만드는 거야 굳이 만드는 거 만약에 퍼테를얼을 얻느냐 뭐 혹은 상태가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이런 가능성을 놓고보여주거 멈, 화면 멈췄다가 지금 튕겨 생기신... 네, 인터넷이 뭔가 unstable 했나 보네요. 잠깐 기다려볼까요? 네, 다시 오시게 보시고. 오시.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여기 창에, 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이고 어쨌든 되게 컴퓨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남주 선생님이 이제 공축백과원도 있으시니까 그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렇게 그 관점을 설명해 주시니까 어 어쨌든. 뭐 건축이던 뭐 이렇게 CS 관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지 뭐시스템 어떻게 구축하는지 또 이게 뭐 건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궁금한 거 평소에 있었으면 꼭 이거 렉처랑 직접적 연결 안돼 있더라도 많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관심사랑 연결된 걸 물어봐도 괜찮고 그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웃음> 어서 오세요. 문제 <웃음> 자주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인터넷이 끊겨. 아, <웃음> 어, 제가 녹화가 끊겼는데 그 계속 녹화해 주고 계시죠? <웃음> 네네. 컴퓨션 한 <웃음>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자주 끊겨서 인터넷이.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이런 방법론들이 있다. 컴퓨테이션 디자인 할 때, 어떤 그 멘탈리티, 전체적인 띵킹 로세스가 이렇게 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란토스, 페란토스 그 다이어그램, 혹은 뭐,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화면이 <목소리> 좀 시그러져서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멀티 퍼포 i 스 i 티마이제이션할때 하는 거거든요. 가령 A라는 게 가장 좋을 때, 뭐, B라는 거는 뭐, 안 좋을 수 있어요. C는 더안 좋을 수 있어. A를 포기하고 B/C를 맥시마이즈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아, 어, 옵티마이제션할 때 멀티플 퍼스 이제 옵티마이제션할 때 쓰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들에보면 우리가 다이버지 시키고 컨버지 시킬 때아이디어를쓸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건축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탑다운으로 어프로치하거나 바텀업으로 어프로치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 는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사이트 하나 를정복한다고 했을 때도 사이트를전체적으로 환경부터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든 다음에 컴포넌트부터 사이트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전략들이 있다 설계할 때랑 비슷해요. 이거는 되게 그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부분적인 요소로부터 치고 나갈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좀 재밌을 수 있어요. 일반 그 디자이너들이 봤을 경우에 프블 솔루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만들고 있는 솔루션이 존재하는 솔루션이냐? 아니면 은 존재하지 않지만 뭔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그 그 컴비네이션을 찾아가지고 오티마이저션을 해나가야 되냐. 아니면 은난잘 몰라. 정확하게. 혹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아. 그걸 찾아내는 거냐.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비슷하죠. 머신러닝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머신러닝 얘기가 나오네요. 머신러닝 수업도 아닌데. 그, 그니까,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거든요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할지 알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고양이야. 야, 이건 개야 고양이 개. 고양이 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나중에 확, 물어보는 거죠. 결국 이것도, 이그지스팅 한 솔루션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다 있으니까. 근데 이머징 하는 건 뭐냐면, 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데이터가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물어보는 거야. 뭐냐. 라고 물어보면 패턴을 우리한게 주는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생소하실거예요 컴퓨터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오리엔티드라는게 어떻게 보면은 무게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거 있어요 프로그래밍 할때 뭐 오브젝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냐 컴포넌트 센트리 프로그래밍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 혹시 유니티써본적 있어요 유니티? 유니티 서은분한번손한번들어줄세요딱썸썸썸한번 한 해주세요. 없으세요? 유니티가 컴포넌트 센츄리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도 있어요. 뭐클래스도 뭐 OOP도 있고 당연히 프로시저얼 펑셔널도 다 지원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문제점을 저를할때 어,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 휴먼 센터드 인바러먼트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무엇을 디자인하든 간에 어떤 휴먼 스케일에서 보고 휴먼의 어떤 그, 그 안에 공간에 대한 사람을 넣어봐서 그 퍼스펙티브로 보고 계속 그쪽으로 트윙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에 오리엔티드 시킬 거냐 아니면 아싸리 디스 오리엔티드 시킬 거냐 네. 이것도 어떤 그 멘탈리티 우리가 컴퓨테이션 코딩이라든지 전략을 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멘탈리티다 라고 주... 볼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코딩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를 다 컨트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은 센츄얼라이드 시킬 거냐? 뭐 디센츄얼라이드 시킬 거냐? 사실 아키텍처를 짤 때는 완전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공산국가체제, 소비유니언 스타일로 하나에 딱 그걸 남기고 여기 파이프라인에서 다 치고 나가서 밑바닥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위에다 다 리포트하는 방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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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하냐 아니면 이터레이티브 하냐 프로시저라는 거는 이제 순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원바이원, 스텝바이스텝으로 step 계속 뭔가 진화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터레이티브한 거는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터레이티브 어떤 뭔가 막 컨디션이 밑할 때까지 이터레이티브하게 돌고 반복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 고 물론 이게 두부차듯이 잘라질 수는 없지만 전체 큰 시스템에서 는 여러분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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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보를 내가 찾을 때 우리 솔루션, 나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모든 포커스가, 모든 포커스들이 거기에 가 있을 거냐, 베스트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베스트는 우리알수 없지만 최단 오티멀에 대한 것을 찾아 봅니다. 최적화된 부분을 찾아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멘탈리티예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실 때, 사실 이 멘탈리티, 이어 프로치들을 디자인 시스템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띵킹 프로세스가 돼 있어야지 단순하게 API를 알고 라이노 코딩을 좀 짜고 뭐 비주얼라이즈를 좀 하고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 어쨌든 그 안에 알고리즘을 진짜 공격적으로 디자인할 때는 이런 것들이 플러스피가 다 녹아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이런 키워드로 얘기하면 굉장히 소통이 편하거든요. 네. 왜냐면 하 그거에 대한 암묵적인 전공용어라는 게 그러잖아요. 전공용어가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특탁통고 그러니까 있는 뜻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굳이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야 이건 이렇게 얘기해서 가자. 전공단어를 쓰면 그 전공단어가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갈수 있죠. 네. 여러분들 아마 설계 스튜디오 같은 하실 때 크리틱 받을 때 교수님들한테 그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딱딱 압축적인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주죠. 그런 것도 뒤에 보면 은 전공 용어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내려왔어요. 실제 이렇게 정, 어, 우리가 어떤 구조를 잡았다고 친다면 이제는 실제 구현 단계예요 코딩을 하는 단계예요 거기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어,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다 From2에요. 프롬트.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예요. f r o 뭐냐 말씀드리지만 무한 무한의 공간에서 무한의 어떤 재료에서파 i n 그러니까 제한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컴퓨테이션에서는. 그래서 흔히 이게 이건 개, 개념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뭐파 i n 엘 t e e 모델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어떤 학문이거든요. 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디파인되어 있는 학문들이고, 특별히 이제 구조 같은 거 시뮬레이션 같은 거할 경우. 물론 우리가 이거를 구조를 이제 그 스트럭처 널시스도 보면 다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프, 기둥, 보그 다음에 이거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레졸루션을 나누는 거,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요 하나하나 모듈들이 다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건물이 딱 섰을 때 텐션, 컴프레션이 어디서 작용되는지그 스트레스 라인 같은 것도 트래킹 해가지고 어떤 힘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뭘로 가능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냐 파이널 엘리멘트 모델링으로 하, 한다 결국 컴퓨터는 어쨌든 어떤 무한의 공간을 측정해서 유한으로 바꾼 거다 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 때 이런 것좀만들자 하면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죠? 되게 암묵적여 그렇잖아요. 하이레벨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언어들은. 이쁜 거 만들자. 이쁜 거에 매저 시스템이 뭔데요? 데피니션이 뭔데요? 그런 거 정의를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되게 암묵적인 거에서 명백한 걸로 가는 거예요. 되게 명시적으로 가요. 정말 많이, 많이 명시적으로 가야 돼요. 심지어 이때까지 해야 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되게 어떤 경우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큰 경우예요. 파일이 기본 한 100개 이상 넘어가고 굉장히 복잡할 때는 암묵적으로 안 가, 그러니까 익스플틱하게안 가면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태어나요. 제가 그 영어로 수업할 때 어떤 친구가 디버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디버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이게 이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제가 길게 써본 면세달 정도 써본 적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달 동안 제가 그 문제를 찾았어요. 문제가 뭔지를 일단 문제가 뭔지를 찾기만 하면은 엔지니어링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솔루션을 푸는 거는 일단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문제가 뒷단에서 그 터져갖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내가 감기가 걸리고 여, 내가 열이 나고 아, 몸이 아프고 두통이 있는 거는 증상이에요. 뭔지는 몰라. 감기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진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은 진짜 프로그램다 <웃음> 망가지거든요. 그 알고리즘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되게 익스프리스틱하게 가야 된다. 동일한 얘기예요 네, 모호성에서 확실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되게 켜 있는 거에서 세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알고리즘 디자인 결국 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단계별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딱 들어가면 배우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어떻게 프라블럼을 인 r 스몰러 파츠로 나눌 거냐. 네. 어디 그뭐워크샵이라든지 뭐 수업 렉쳐를 들으면 항상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How to decompose a problem into smaller parts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into smaller parts로 나누는 거예요 조그만 파트도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필러서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파이프라인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빵 터졌다 하더라도 그럼 이 문제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터져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밖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하는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안 도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엔지니어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업프로처 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만약 이부분에 문제에서도 가 바깥 터치가 안 나가지. 아이솔레이 시키는 거예요. 확실하게 문제들을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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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개 어떤 현상적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거는 프레딕트블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레딕트블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체인 이펙트들이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제 릴리에이션을 정한다는 거예요. 네. 가령 이제 내가 펑션이라는 걸 a 넣었을 때 a 랑 b 랑을걸 넣었을 때 항상 동일한 c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펑션은 굉장히 디타미스틱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쭉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점점 표정이 안드로메다로안 뜨는 메다로 가시는 것그 같은 느낌이었는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모를 수 있죠. 비디오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어, 이거는 좀 더, 어, 좀더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이야기는 한데,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나눌 거냐, 그냥 얘만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결국 그 에이전트 모델링이 됐던, 아니면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됐던 어떤 그 엔티티와 엔티티가 인터랙션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은인터랙션 했을 때그 결과물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해요. 가령 제가 여기서 우정이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예, 네. 그러면 은행에 은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빌려주고 내가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내가 빌려주고 네가 이야기할 거냐 이런 보통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플로우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스파게티 코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덤하게 가는 거는 경우에는 얘는 프로퍼티만 갖고 있어. 어떤 에이전트들은 프로퍼티만 갖고 있어. 절대 얘는 투기하지 않아요. 데이터 값만 갖고 있고 그 위에서 프로퍼티를 오케스트라 하는 애들이 다 모든 액션들을 다 컨트롤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전략들 있다. 그래서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결국 제가 데이터들 이 있고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로 넣은 다음에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변형하냐가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알고리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 스톡처 어떻게 트윅할 거냐. 그래서 소팅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다음에 그래프 트라블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코딩 뭐 구글, 페이스북, 혹은 뭐 네이버, 삼성전자 들어가려면 코딩 시험 보거든요. 거기는 학벌, 뭐 학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코딩 시험 이런 게더 중요해요. 실제 스 프로그램 솔빙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판 다 띄고 실력으로 갖다 붙는 경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할 때도 여러분들이 큰 의미로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 매니퓰레이션이에요 어떻게? 좀더 컴퓨테이션 익스텐스를 줄이고 메모리를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작업해나 가는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릴레이션쉽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릴레이션쉽 데이터 스톡처들이 그래프도 릴레이션쉽이고요. 픽셀 복셀도 그렇고 리스트도 릴레이션쉽이에요. 왜? 인덱스를 통해서 릴레이션쉽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만 제 이야기하고 넘어가보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성들을 다할 때 과연 어떻게 이걸 다드냐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편전하고 있는 방법들이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클래스 개념을 많이 쓰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같은 걸 쓰죠 그래서 과연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 예보다 뭐더 좋은 예가 있을까요 예, 여기 보면은 vehicle이라는 게 있죠 예, vehicle이라는 게 있고 사실 이게 추상적인 명사인 거예요 사실 제가 영어로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존재하나요, 사람?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추상명사고, 거기에 남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남주. 예. 누구누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흑인 백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뭐, 누구누구 누구, 누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이 개념에서는. 그냥 뭐, 기아에 뭐, 기아의 뭐 K9, 뭐 현대, 뭐 제너시스라는 차 모듈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액스트락 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걸 액스트락 시키고 이걸 실제 임플레멘테이션, 콘크리트하게 임플레멘테이션 할 때는 실제 여기에서 줬던 가이드라인들다 만들어서 교통정리 해놓고 바꿔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게 바로 OOP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요약을 하면 어, 결국 프로그래밍을 실제 할 때는 결국,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쓸 거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하게 할 거냐? 프로시저하게 갈 거냐? 컴포넌트 센트릭 하게 갈 거냐? 펑션하게 갈 거냐? 뭐, 애널리티컬 오리, 오리엔티드 하게 갈 거냐? 이런 것도 또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릴레이션식의 하이라키를 정해야 돼. 요 누구 좀더많게갈 거냐? 스마트하게 갈 거냐? 그냥 프로퍼티랑 비이를 명확하게 나눠야 돼. 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랑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저희 프로퍼티는 뭘까요? 키, 몸무게, 뭐, 성격,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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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나눠서 이제 공간 어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스트럭츠를 두고 이 스트럭츠를 매니플레이션할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컴퓨테이션 띵킹이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런 부분들좀 알아두면 어,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요.